셋은 음. 뒤에 대 뒤에가 불완전해. 네. 어떤 게 강조가 아니요 가주어 신조어가? 강조가. 아 강조 고문이 뒤에가 불완전하다. 네. 네 그리고요. 아닐 때도 있어요. 왜냐하면 어? 뭐 서울이나 그런 거는 네. 나는 먹는다. 그거는 네. 완전 잖아요밥이 근데 전치사가 앞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네? 그런 거는 할수 있는데 이때 네. 강, 이때 뭐였지? 강조? 아 뭐지? 이때 가져진준 줄? 네네. 그건 영사절이에요아 언치진주어가? 네네네. 네. 그러면은 시험에 나오는 구별을 하는 어떤 쉬운 방법은 없을까요? 해석을 다 그냥 해 보면 될까요? 이에는 이즈나 어즈나 뭐야? 그거 똑같을 것 같아요. 이즈나 어즈 나오는 거예요. 아이는 일반 동사 못다요예 맞아요. 일반 동사 안 써요.